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찰과상으로 발생한 연조직염을 완치하고 한달 입원 중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21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연조직염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보험자는 다리의 연조직염 및효대성 손상, 박리, 찰과산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는 경향을 보여 피곤하였습니다. 만약 피보험자의 연조직염이 계속하여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폐혈증 등의 급성 합병증이 발병하여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연조직염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연조직염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던 시점, 심년도 검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온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연조직염과 이로 인한 치료와 무관하게 새로이 심혈관계질환이. 발병하였다라고 보이며 사망 진단서상 피보험자가 급성 신근성색을 직접 사인으로 검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연조직염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에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